시작되면 삼형식 수동태의 개념을 잡는 게 가장 수월하다. 그죠수동태 어, 개념보다 삼형식 수동태를 잡아야 된다. 삼형식 수동태 가장 기본형은 뭐야? 주어, 동사, 동사, 뭐나 목적어. 그죠? 얘는 행위자죠. 행위자. 동사의 행위를 하는 행위자예요. 그치? 응.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무슨 형으로 봐야 돼? 능동형으로 나와줘야 돼, 능동형. 얘는 뭔데? 대상이에요. 어, 행위자의주어가 주체가 동사의 행위를 할때그 대상이 되는 게 목표예요. 적 그렇기 때문에 주격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비교했을 때, 수학, 개념, 둘 중에 하나가 달라야 돼. 알겠지? 예를 들면, 수는 여기 단수면 단수. 어? 이러면 뭐야? 어, 개념을 봐야죠. 사람인데 사물이야. 또 다르죠? 다르니까 이건 목적이야. 이 서세념이 둘다 같으면 어떻게 돼? 주격보가 되는 거야, 주격보호.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능동형의 형태는 너희들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뭐, 이런 동사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여기 능동형의 동사는 거의 대부분 이 뭐죠? 일반 동사 나오겠죠? 비동사 나올 수 없잖아. 비동사, 아가 나도 순태가 돼. 그죠 그거는 아니야. 일반 동사. 주루비 욕탄 뭐 메이크도 있고 많잖아 일반 동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야어동사에 시제가 응. 있잖아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완료이 있죠 완료 완료 뭐가 돼? 해헤나 아니면 헤드 플러스 피피가나겠지 이렇게 어? 이것도 능동형이 되는 거다 응? 맞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어떤 거? 그지 과거형도 있고 현재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원형, rv형, 확 어, 요번 이제 삼성원형입니다. 원형 그렇죠? 어, 요런 식으로 나온는거원형으로자 나오는 네. 거고, 응. 2가 대체 이 상태에서 인제 수급자가 바꾸는 거예요. 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급자 바꿀 때는 자 이렇게 됩니다. 목적과 뭐가 나온다? 주어로 나온 거요 여기 뭘려 없어야 돼. 주격으로 써야 돼. 여기 만약에 뱀이었으면 데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요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된다? 자, 기본형이 뭐예요? B plus PP. PP.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돼요? 주어는? 그렇지. 무슨 경우도 밖에 안 돼? 목적적으로 바뀌겠지. 위였다면, 버스에 바뀌겠지. 그치? 이게 수동태 기본형이야? 응? 어? 여기그동태 기본형이다. 그렇지. 여기 뭐가 있죠? 자, 동사에는 뭐가 있냐면, 빨간색 으로 동사에는 이런 게 있어. 수라는 게있고요 시제라는 게있고요 의미라는 게 있어요. 반응의 의미. 그치? 그세 가지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보자. 수는 여기. 여기서 수는 누가 지배했어? 얘가 지배했지. 얘가 수를 지배했지. 이렇게 수를 지배했다. 그런데 목적어가 수를 지배합니다. 알겠죠? 어. 그 다음에 시제는. 시제는 여기 있는 시제가 그대로 이비동사의 전달이 돼요. 전달돼요 여기 만약에 메인이었으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나, 어디나, 뭐가 되겠지, 그동사는 그지? 어, 시작으로 그대로 전달돼요그 다음에, 요 동사의 의미는 PP에 있다. PP에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 다가 동사가 됩니다. B p l 스 PP가. 이렇게 만들면, 수동행의 기본형이 완성이 된다. 이때, 주의할 점또 하나. 여기가 만약에 뭐일 때? 일반 주어일 때. 바이 them, 플 people, 이런 거. 일반 주어일 때는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하다. 그죠 네. 요게 이제 수동력의 기본 용들를 우리가 어 해봤고요 어, 우리는 그 일을, 어, 뭐 했죠? 뭐 했다?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 그 임무를 끝냈습니다. Finish였던 소리 Finish. 끝냈습니다. 그 임무, 그 과제를, The Task. 미션이라고. 자, 이건 이제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위와 태스크는 자, 복수, 단수. 수도 같지 않지? 수가 같지 않죠. 수가 같지 않으니까, 자, 수가 같지 않으니까. 대념도 같지 않죠. 얘는 목적으로 지급하고, 얘는 공사가 되고, 얘는 주어가 됩니다. 자, 이거를 능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얘가 나와야죠? 태스크그 과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수는 일단 없어요. 왜냐면 과이니까 어.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뭐 어제 가시면먹 써야 있뭘 뭐 쓸까?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얘가 주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어제 썼죠.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PP. 그래서 어디든지 규칙 동사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가거문 썼을 때 이리 붙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쓸수가 없어, 그죠? 그렇죠? 맞죠? 이약에 run, ran, run 하는데 여기서 BP를 쓸때 뭐여. 뭐, run, do.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run, ran, run. 그래서 run, do.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b 이 o s 가 된다. b 이 o s 는 생략 가능하다. 왜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 아까. 일반적으로 때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지. 있냐? 가능. 그리고 계속 사명의 수동태. 이겠수동태 기본. 수동태 기본은 사명의 기록서 출발한다. 수동태 개념이다. 라 왜? 개념을 다 잡아야 되는데, 특히. 동사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서 기본형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이 뭐라고요? B plus p p 이 기본형. 네. 네. 이게 수동태의 기본형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B plus PP다. 무조건. I c h B plus PP. 그래서 비동사에 뭐가 있고요? 수화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PP에 뭐가 있다? A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는 유일하게 과거형인데도 단수 복수를 구별할 수 있잖아요. 원진이나 원로. 그렇지? 이렇게념면 끝났다. 아, 됐어요. 그다음에 네. 시동태의 모든 형태를 이제 알아볼 거야.